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들고 나온 건 2020년 2월 견적 2부입니다. 콩콩콩 <웃음> 1부 혹시 보고 오셨나요? 1부는 30만원대부터 120만원 견적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음, 라이트하게 사무용도로 쓰시거나 아니면 영화 감상용으로 쓰신다. 또는 게임을 하는데 그리 고사양 게임을 안 한다. 혹은 FHD에서 약간 높은 사양 고사양 게임을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제품들을 쭉 설명 드렸고요. 여기에는 뭐 작업 중에서 비교적 라이트한 포토샵이라든지 캐드 캔 같은 거 하시는데도 적합하겠죠. 가정용 pc 간단하게 쓰시는 것도 쓰는 것도요. 그런 종류의 pc를 원하신다면 전 시간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 드리고요. 오늘은 130만원대부터 400만원 견적까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주 하드한 <웃음> 영상 편집뭐 4k 이런 거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고사 게임 하거나 QHD 이상의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30만원부터 40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0만원대 견적은 120만원대 MD 견적은 재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CPU만 바뀝니다. 3500X를 3600으로 바꿀거예요 그럼 장점이 뭐예요물어보실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3600으로 바꾸면은 3500X 대비 일단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조금 좋아집니다. 평균 한 5% 좋아져요. 아 근데 그것때문에 1 0만투자하기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한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3600을 바꾸실 분은 분명히 뭐 멀티 사용을 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영상 편집을 하면서 게임도 즐기겠다 혹은 나는 인코딩 렌더링 작업을 종종 하는 편입니다 또는 내가 게임을 하면서 또 다른 게임을 킨다 혹은 모바일 게임을 다중 실행을 한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멀티코어 성능이 꽤나 중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CPU를 싹 바꿔주시면 은1 3 0만대 견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외의 부분은 120만원 견적이랑 똑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품 살짝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3600은 기본 쿨러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싼 쿨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잘만 CNPX, 9X, 옵티마 화이트 쓰시거나 겜맥스 400 V2 정도 사용하시면 은 충분히 발열 해소가 되면서 PBO를 키더라도 그리 시끄럽지 않고 성능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B450 어로스 엘리트를 추천드렸는데요 물론 EX-A320 게이밍으로도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만 그거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8만원 중반까지 올랐잖아요 2만원 더 주면 B450 써서 뭐 수동업을 한다거나 차후에 3700X까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3800X든 그래서 B450M 보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1순위로 적을 넣었고요. 그리고 터프 B450M 프로 게이밍 이 제품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2순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종종 아시다시피 품질이 이루어지고 1번 제품보다 거의 3만원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리트 사는게 좀 경제적이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두개를 넣었습니다. 작업을 하실 분들은 1 6기가두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램오버를 거의 무조건 하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에는 삼성램온 n 라고 적어뒀어요. 다른 램 쓰는 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69 슈퍼 EX 화이트를 넣었는데요. 제게 2069 슈퍼는 블랙 버전도 있으니까 블랙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요거 가격이 이제 다소 올라, 오르는 바람에 MSI 2069 슈퍼 게임 EX 트윈 프로즈와 한 만원, 만오천원 차이까지 근접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더저성으로 사용하실 분. 그런 분들은 MSI 206고 싶퍼 게임이 X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CS 이노베이션이라서 AS가 조금 불안하다고 얘기하신 분도 좀 있지만 뭐그 CS 이노베이션도 확실한 고장은 AS 해주더라고요. SS 같은 경우에는 970 에보를 넣었는데요. 왜 에보 플러스가 아니냐? 지금 에보 플러스 가격 보셨어요? 17만원 정도 합니다. 거의 4만 5만원 차이 나는데 이두 제품은 거의 모든 면이 똑같고 랜드만 92단이냐 참고로 에보 플러스 가 92단 에보는 64단이냐 요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때문에 쓰기 속도만 미묘하게 차이납니다 그 쓰기 속도가 여러분 체감될 수준은 아니거든요 SSD는 그 읽기 속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쓰기 속도보다는 그래서 그냥 가성비 잡고 구축은 에보가 세요시선이 브론즈 파워를 넣었는데요 어, 예산이 좀 빡빡하다면 마이크로닉스 크래시2 600을 써도 됩니다 이두 제품의 차이점은 뭐큰 차이는 없어요 효율이 시소닉 브론즈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시소닉 브랜드 파워가 마닉보다는 약간 더 높다.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가격 차이도 그리 크진 않잖아요. 0 0원 정도 차이니까, 음, 50W 정도 또더 용량을 얹어주기도 하고, 1번을 가든 2번을 가든 여러분 예산을 맞춰서 편한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850M을 골라놓긴 했지만, 아시죠? S700 가도 충분하다는 거. 뭐 S830 가도 괜찮고요. L560 SE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고싶은거 사세요 다만 기본팬 4개의 전면 메신이 있는 제품들로 고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고랭쿨러기 때문에 폭이 160만 넘으면 그러니까 CPU 호환하는 그 폭이 160만 넘으면 은 쓰시는데 문제가 없을거예요 케이스 고를 때자 그렇게 130만원대 AMD 견적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최근 출시 고사양게임 풀업에서는 그거 웬만한 거다 돌릴 겁니다. QHD에서는 옵션 타협을 해도 조금 빡빡하다는 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6코어 12스레드이기 때문에 3 6 0 0 썼기 때문에 1 3 0만 견적에서는 영상 편집이나 뭐 간단한 녹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이런 데도 쓸만하다 정도로 총평가를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번 시간과 다른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1 4 0만대 15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멀티 사용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작업을 같이 즐긴다, 음. 아니면 하드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QHD 게이밍용도 FHD 프로비오로40 게임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추천견적입니다. CPU는 라이젠 3600이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3600 가격이 다소 높아졌잖아요, 3만 원, 4만 원 가까이. 어, 한 1~2주만 기다리세요. 선적이 체코 쪽에 제가 묶여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오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말 그쯤 되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국내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겁니다. 해외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물량 부족으로 올랐기 때문에 물건이 다시 풀리게 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혹은 지금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1, 2주만 기다리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산이 좀 빡빡하면 3500X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2070슈퍼급에 3500X는 저는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커버는 됩니다 CPU 오버도 하고 메모리 오버도 하면 커버가 돼요 다만 노말로 쓰신 분도 꽤나 있기 때문에 램오버, 국민오버 좀 낮게 쓰신 분도 꽤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3 6 0 0을 먼저 추천드리고 예산 빡빡한 분들만 3500X로 가면 좋겠네요 이두 개의 선택 차이로 140만원 견적이냐 150만원 견적이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쿨러는 3500X든 3600이든 좀 전에 설명드린 CNPX 9X 화이트 혹은 겜맥스 400V2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PBO를 키든 안키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될 거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450 터프 프로를 1순위로 넣어놨어요 근데 저걸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3600까지는 뭐 B450 M 어로스 엘리트 써도 온도가 막 50도 정도밖에 안돼요 전원 번도가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2번 가도 아무 문제 없고요. 또 2번이 나는 기가바이트가 왠지 싫어 하신 분 박교포 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박교포는 MSI 측에서 부팅 불량 증상은 해결이 됐다고 했지만 제가 아직 조금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3순위로 내려놓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셋 중에 가고 싶은 거 가세요. 그리고 3,600은 실상 EX-A320M 게이밍 가셔도 됩니다. 다른 A320은 추천 안 함. 메모리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8기가 두 개를 넣었는데 램오버를 위해서 삼성램온리라고 적어뒀어요 거의 무조건 램오버 하는게 아무래도 돈 투자 안하고 성능 뭐 3% 4% 땡겨 쓸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메모리를 사실인걸 추천드릴게요 당장 안하든 당장 하든 그래픽카드같은 경우에는 2 0 7 0 슈퍼 터버제 V2를 넣어놨어요 아! 너왜 V2 넣었어? 저번에 그렇게 깠잖아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깠거든요 왜? 얘네, 전원부 모스펫에서도 원가 절감이 이루어졌고, 거기다 캡에서도 원가 절감. 또뭐 원가 절감? 히트싱크, 히트파이프 다 원가 절감 했습니다. 제가 총 계산해보니까 한2만 정도 원가 절감 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나올 때 얼마에 팔았어요? 68만원, 6 9만원 팔았어요. 현금가 기준으로. 기존 제품, V1 제품보다 만원, 2만원 비쌌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가격 보시면은, 3개월 전 비교해서 4만원, 5만원 떨어졌어요. 현금가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 만한 가성비에 내려왔습니다. 원가 절감한 것보다 좀더 싸게 내다 보셔도 뭐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V2 추천할 수 있습니다 AS는 EMT이니까 믿고 사셔도 되고 일단 터보제 V2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는 그 페이지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저하된 게 없어요 다만 쿨링 솔루션이 떨어져서 소음이 약간 증가했고 온도가 약간 올랐는데 이두개 정도는 그래도 평균 수치에 가깝거든요 문제, 삼지 않고 쓸수 있지 않을까. 당장에 판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순위로 넣어없고요 그래도 혹시나 찝찝하신 분들은 갤럭시, 이온치오 슈퍼, EX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블랙 버전은 지금 품절이기 때문에 화이트 버전으로 강제되게 됩니다. 이둘 중에 사시거나, 음, 나중에, 지금 어드밴스도 거의 품절 가까운데, 그, 컬러풀 어드밴스 제품이 나오면 그거 쓰는 것도 괜찮아요 걔도 모든 접근이 평균 수치를 살짝 상해하는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970 e v 를 넣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 v 플러스와 e v 는 거의 똑같은 제품이다 컨트롤러도 같은 비니스 컨트롤러 써요 어, 랜드에서만 차이 나기 때문에 쓰기 속도만 미묘하게 차이 나요 체감이 안되는 수준이라서 4만 5만원 세이브하고 그냥 9 7고 e v 가세요 야, 어리석게 9 7고 e v 플러스 가지 마시고요 그렇다고또 어디 뭐 아시잖아요 좀 믿음이 안 가는 좀싼뭐 엠다트 9만 원 대씩 이런 것 보신 분들 아 어지간하면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것도 써보고 불량률이 아 역시 삼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삼성은 지금까지 속도 자 이슈 빼고는 불량 나는 거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SSD 어느 제품이든 쓰고 불량 나는 거다 봤다고 생각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970 e v e 를 우선순위로 추천드리고 진짜 여러분이 예산을 좀 아끼고 싶다면 차라리 웬디 블루 3D 사타 방식의 SSD 가신거 추천드릴게요 어 4만 정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m.2보다 다소 성능은 떨어지어, 지어, 떨어지지만 지 그래서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수준의 제품입니다 파워 같은 경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식 2 700을 넣었어요. 이거 좀 과하게 넣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600으로 커버된 거 저도 압니다. 다만 얘네들 전력 소모량이 아마 피크치가 350정도좀 나올 거예요. 어, 그때 최대 효율 구간이 40에서 50% 사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수면 길게 쓸수 있고 소음이 좀 낮아질 수 있고 거기다 전기세 절감 효과까지 있으니까 약간 파워는 여유롭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추천드리고 혹시나 전기세에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GC650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아니 너는 안정성 생각하고 추천한다면서 갑자기 왜첨 듣는 이름을 꺼내느냐 하실까봐. 이거 사실 안텍 EAG 650 골드를 만드는 시소닉이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내부부조가 거의 똑같아요. 사용하는 부분도 비슷하고요. 무슨 일이 냐면 안정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GM650 650도 있는데 어, GC650이랑 GM650은 어, 하프 모듈러, 그리고 모듈러 아닌 거 차이에요. 당연히 GC가 더 싸니까 얘는 모듈러가 아니에요. 선 연결이 쭉다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 정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 빼고는 충분히 골드급의 안정성과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싼 값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 하든 2번 하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 케이스 미파리를 기본으로 넣어놨는데 이거 굳이 안 가셔도 돼요. 뭐 S700 가도 되고, 850M 가도 되고, L560S2 가도 되고요. S830 가도, 가도 됩니다. 이놈들 전부 다 폭이, CPU 호환 폭이 160이 넘기 때문에, 또 공랭이잖아요. 타워형 공랭.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 순행 닿는데 간섭 있냐 없냐.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거든요. 쭉을 팠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가셔도 충분합니다. 총평가는 최신 고사양 게임에서, 어, FHD 244 프로 폭은 QHD 75에서 100 상업으로 워낙에 즐길만 해요. 하지만 뭐, 스팀 아주 고사양 게임, 뭐 QHD 사서는 안 되나요? 자, 당연히 그건 좀 힘들어요. 그건 2580T에서도 좀 힘든 구간이니까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멀티 사용 용도로도 충분히 6코 12스레드 1 1 성능, 그러니까 8700과 동급의 성능으로 잘 받쳐주니까 어, 한번 이 견적 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게이밍도 충분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멀티로 사용하기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140, 160만원대 인텔 한번 견적 보도록 하죠 이 140, 160, 160만원대 인텔 견적은 제가 추천 견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특수한 분들이 제법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견적입니다 이 견적은 배그 전용 견적 혹은 와우 클래식이라든지 일반 와우라든지 아이온, 불쏘 등의 6코어 이하급 게이밍 MMORPG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매우 적합한 사양입니다 최적화가 안돼 있는 게임들 그런 게임들 더더욱 적합해요 왜 그러냐면 은 기본적으로 오버클럭을 베이스에 깔고 들어갑니다 다만 이 총경적에서 오버클럭 비용은 따로 들어간다 혹은 오버클럭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전제조건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9 6 0 0 k 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얘는 CPU 오버가 꽤나 높은 폭으로 돼요. 기본 클럭보다. 이게 기본 클럭이 4.3인가 그럴텐데 이거를 4.8까지도 보통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CPU를 우선 추천드리고 혹시나 나는 배그는 레버버만 해도 커버가 잘 된다길래 레버버만 하겠어 하는 변태 분들은 <웃음> 9 4 0 0프로 약간 예산을 절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가 기준으로는 한 3만원 차이가 날 거고 현금가 기준으로는 한 4만원 차이 정도 나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쿨러는 오버를 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 2열 순행을 추천드릴게요. 물론 상급 공랭 쿨러가 더 좋지만 그게 가성비가 오히려 떨어져요. 어, 사마시스템 소쿨 CT240을 쓰시거든지 이거는 4만원 중반 정도 합니다. 아니면 압력을 빼주면서 터질 확률이 낮아지는 깻맥스 L240 V2가 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7만원 정도 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양자택일 하시고요 메인보드는 어, 웬만하면 이둘 중에서 가는 거 추천 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Z390, 팬텀 게이밍 ITX 같은 경우는 음, 서민들의 <웃음> 아펙스로 불리는데 사실 아펙스급은 아니에요 이게 레모버가 상당히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ITX보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나 어, c p u 보드 제법 잘 돼요 그래서 30만원 이하에서 얘보다 오버가 잘 되는 그 평균적인 오버가 잘 되는 보드는 없다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ITX보드니까 확장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겉모습이 이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형적으로 좀 신경쓴다 아니면 확장성 을 신경쓴다 하신 분은 2번으로 가세요 물론 게이밍 엣지 제가 그동안 잘 추천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이밍 엣지가 전원부가 아시다시피 그냥 엔체나 모스 패시예요. 드라이브 모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온도 문제는 방열판이 커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력 공급 쪽에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립니다. 9900K 이런 것쓸때요9 7 0 0에는큰 문제가 없습니다. 9 7 0 0막막 진짜 전압을 막 때려박지 않는 이상 근데 9600K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9 7 0 0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 게임의 엣지가 비교적 20만원 정도 딱 하는 보드에서는 레모버가 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팬텀의 ITX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1, 2번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고요. 국민오버 정도만 하신다 하신 분은 삼성전자 8기가 두개 가시면 충분합니다. C다이 하지만 내가 진짜 각 잡고 오버할거다. 나는 배그 연막 쳤을 때도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게 너무 싫어. 난 최소 프레임 120 방어를 그냥 하고 싶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비싸더라도, G 스킬, 그, 3200짜리 CL14, 트라이던트 G로 가셔야 됩니다. 이 또, 못 모르고 CL16으로 가면 안 돼요. 걔는 추가 오버가 얘만큼 안 됩니다. 같은 다이가 아니에요. 얘는 B 다이에요 비싸더라도 나는 100에서는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 생각합니다. 요거 하시고, 펜텀 ITX 가면은, 레모버 어지간해 4000까지 돼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 0 6 0 슈퍼 EX를 넣어놨는데 요거는 70 슈퍼랑 다르게 블랙 제품도 재고가 있습니다 근데 왜60 슈퍼로 넣었어요? 70이 아니라? 라고 물어보실까봐 얘기해드릴게요 베그에서는 2060 슈퍼를 쓰든 2080 TR을 쓰든 FHD 국민업 환경에서는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내가 해봤어요 5% 차이밖에 안 나요 <웃음> 왜? 베그가 최적화가 안돼서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못따라가요 CPU 아무리 좋은거 박아넣어도 9900KS 넣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2080T가 놀거든요 FHD 국민옵션 기준입니다 QHD에서는 잘 되던데요 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QHD는 당연히 잘 돼요 <웃음> 해상도가 다르니까 뭐프로브에서는좀더잘 뽑아주는데요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누가 프로브에서 배그해요 프로브에서 하시는 분잘 없어요 물론 가끔 있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배그 유저가 하는 FHD 144 국민옵션 기준에서는 206010% 충분하기 때문에 요걸 골라드린 거고요 그래도 뭐 조금 더 높은거 가는 것도 문제는 없으니까 뭐2 0 7 0 슈퍼 가는 것까지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아이2060 슈퍼 갤럭시께 가격이 찌끔찌끔 올리다보니까 2060 슈퍼 게임이 X랑 가격이 너무 근접해버렸어요 뭐한 1, 2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소음을 원하신다면 은이 트윈 프로저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근접하는 바람에 얘가 품질도 조금 더 좋아요 다만 AS는 갤럭시가 좋으니까 어느 쪽이 더 중점인지 생각하시고 양자택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SSD는 여전히 970 에보를 넣었고요 아까 모르겠죠? 에보 플러스랑 에보랑 워낙 성능 차이가 미미하니까 4만 5만원 세이브하고 970 에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1테라 버전이 한동안 품절이었는데 1테라 다시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어, 웬디 블루 3D 이거 넣는 건 이유가 모르겠죠? 예산이 빡빡해서 그래도 가성비 좀 잡고 싶으신 분들 그거는 이제 사타 방식 가도 괜찮다 그 중에 그나마 불량률도 낮고 뭐 성능은 어차피 사타 방식은 크게 차이가 안나니까 어, 싼 맛에 쓰는거 괜찮다 생각해서 요거 한번 넣어드렸고요 파워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SCB 브론즈 제품 넣어놨는데 요게 음 그냥 사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600 써도 되지만 그거보다 한 50W 정도 더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효율구간도 2%에서 4%정도 구간마다 다릅니다 20% 50% 100% 구간마다 달라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세 저감 효과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거 넣어놨어요 시소등이니까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불량률 얼마인지 살짝 물어봤거든요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혹은 전기세 아주 민감하시다면 지금 코어 골드 GC650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라 그랬죠? 안텍 e a g 650 골드랑 거의 흡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게 슬리브 베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거랑 이제, 모듈러 방식이 아니니까 선정리가 좀 빡세다. 대신,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면은, 저렴한 맛에, 골드 등급을 맛볼 수 있다. 게다가, 시소닉이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맥스 엘리트 AS 잘해줍니다. 케이스는 L569S1 넣었는데요. 요거, 튜닝 메모리 할 때, 일부 보드에서는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팬텀 ITX 넣을때는 간섭이 없거든요 근데 엣지 넣을때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으니까 그 경우에는 프레이 TX에 뒤에 플라스틱이 좀 높게 튀어나온 제품 혹은 램슬러시 조금 상단에 위치하는 제품 그런 메인보드 사용할때는 S830 가거나 아니면 은 미팔이 쓰세요 요 두놈 쓰면 은 절대 트윈 메모리 쓰더라도 간섭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머리 복잡하 생각 안할거면 은 상단에 이어수닉 넣겠다 그러면 은 미팔이 아니면 S830 이두 개만 생각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3500X를 쓴 것보다 한 10만원 가깝게 나빠집니다. 다만 평균 프레임을 확실히 더잘 뽑아줘요. 떼쟁을 할 때나 아니면 배그 할 때요. 그러니까 아이언떼쟁 아니면 뭐불소 떼쟁 아니면 뭐은 와우 떼쟁 <웃음> 와우 그 뭐라 그러지 대형 레이드 있잖아요. <웃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공대 뛸때 예, 공대 뛸 때나 전장 뛸때 그럴 때 최소 프레임을 아니면 평균 프레임은 좀더잘 유지해줍니다. 램 오버를 했고 CPU 오버도 했기 때문에요. 걔네들 특징이 다 뭐냐면은 1,6코어만 죽어라 갈 거예요. 6코어까지 뭐지원한다그래도시상 6코어가 다 100% 갈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게임을 할때 꽤나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라서 아주 특수용도라고 말씀 드릴게요. 아! 하나 더! 여러분이 주식할 때도 확실하게 좀더 빠릿빠릿하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요거 가는 거 괜찮아요. 그래픽카드만 한... 1 6 5 0 1 0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요 하여튼 순수, 게이밍 용도, 특수 사양 140만원, 160만원대 인텔, 배그정용 PC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170만원에서 210만원대 AMD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젠 3700X를 기본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3800을 워낙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 3700X의 멀티스레드 성능이 205%라고 쳤을 때 3800X의 멀티스레드 성능은 210%입니다 실제로 3700을 100으로 잡으면 은 얘네 성능 격차는 2.5%밖에 나지 않는 거죠 모든 걸다 활용하는 조건에서 근데 게임 용도로 보면 더 적게 차이나요 1%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무슨 얘기? 3800X가 돈값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 차이 얼마예요? 야, 그냥 봐도 5만원 차인데? 근데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800X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이번에 넣어놓은 겁니다. 혹여나 뭐 3,700X랑 3,800X가 주는 게임이 달라서 3,800X 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때는 저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경우 아니면 웬만서 3,700X를 가세요. 물론 수동오버 했을 때 3,800X가 좀더잘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도 또 복걸 복이에요. 복기운이 좀 다, 따라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쿨러를 좀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되는데 순수 게이밍 용도에서는 그냥 잘만 CMPX, 9X, 10X로도 커버가 돼요. 순수 게이밍. 왜? CPU 로드율이 50에서 60% 구간을 잘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드 워커로 바뀌면 그러니까 100% 로드하는 활용이나 아니면 게임을 하더라도 정말 사양이 높은 게임이라서 CPU를 많이 갈구는 게임이라서 80% 이상 활용하는 게임을 한다. 그런 경우에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공랭 중상급을 가거나 2열 순행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공랭 중상급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로리마텍 3R, 아니면 그랜드 마초, 혹은 CR2000, 프리저 34, 또는 뭐, 어세신3, 이런거가시면 충분히 플로드가 걸리더라도 잘 버텨주더라고요. 조선으로 가실 분들은 앞에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좀더 피부 잘 터지고 성능적을 원하신 분은 어, L240V2 아니면 바이스키240 아니면 은 사마시스템 소크 c t 2 4 0요 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순행 2열 정도 가시면 은 어, 최대 온도가 보통 80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PBO가 80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은 조금 성능이 까지거든요 그 PBO까지 좀더잘 버텨줘요 여튼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쿨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터프 비사고 m 프로를 우선으로 넣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게 요 밑에 애들보다 사운드를 좋은 걸 써요. 1200을 사용할까요? 내 기억상에. 1 2 2 0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분명히 보통 많이 쓰는 887이나 892보다는 좋은 사운드 시세이기 때문에 어지간히는 체감이 돼요. 여러분 헤드셋 껴서 들어보면. 그것도 좋고 거기다 이제 전력제한. PBO를 켰을 때해저도좀 넉넉하게 되고 그리고 앞뒤로 박렬판이 붙었기 때문에 전원본도도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단점은 품절이 자주 되고 가격이 B450M 치고는 비싼 편이다 1 3만 정도 한다 이두 개가 단점이에요 그래서 좀 가성비 잡고 싶다면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 가세요 근데 내가 맨날 B450M 어로스 엘리트라고 러는데 3700급 이상 쓰면서도 그냥 B450 엘리트 사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보시다피 시 B450M 어로셀리트는 1페이지당 모스 패스 4개를 사용해요. B450M이 안 붙은 어로셀리트는 3개를 쓰고요. 이거 차이가 있나요? 난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둘다 전력제한 해제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PBR을 켰을 때, B450M 어로셀리트는... 별다른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풀려요 무슨 얘기냐 B450 오로셀리트 M이 안 붙은 놈 M 안 붙은 놈은 전력 제한 해제를 하더라도 PPT가 88로 제약이 걸린 바람에 재성능이 안 나와요 추가로 다른 작업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M이 붙은 놈은 추가로 다른 작업 안 해도 p v m 만 키면 전력 제한 해제가 나름 넉넉하게 됩니다 이두 개가 제법 큰 차이예요 근데다가 방열판도 사이즈가 차이 납니다. 전원부 구성에서도 M 붙은 놈이 더 좋지만, 방열판이 M 붙은 놈이 더 커요. B450 어로셀리트는 위에 플라스틱 커버를 크게 씌워놨지, 실제로 이 방열판 있잖아요. 이 방열판은 생각보다 안 커요. 이 폭이 좁다고요. 그래서 온도도 더 높게 나옵니다. 가격은 또 M 안 붙은 놈이 더 비싸. 결국은, 이쁜 것 빼고는 M 안 붙은 놈이 좋은 게 없거든요. 예. 그 이쁜 것도 좀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꼭기가바이트살 때는 B450M 어로스 엘리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가끔 좀더 확장성을 원하거나 이거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방송도 하시겠다 그래서 나는 캡쳐보드 꽂아야 된다 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리는 보드는 ASUS u 스 프라임 X570P를 추천드립니다 어, 뭐어게이밍 X도 있고 X570에 아에뭐팬텀포도 있고 팬텀4 맞나? 거기다가 또그 MSI 그... X570A도 있잖아요. 여러 제품이 있는데, 왜 이걸 꼭 추천해요? 차이점이 있는데, 걔네들 전부 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N채널 모습했었 씁니다. 그기기는 뭐냐면은, 전원부 쪽에서 다소 온도 컨트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얘는 드라이버 모스라는 게 쓰거든요. 드라이버 모스는 일단 유닛이 작고 촘촘하게 박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열판에 다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열판만 쿨링 솔루션을 신경 쓴다면, 여러분이 공냉 쿨러 쓴다면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전원부 온도가 낮게 커버가 돼요. 그게 그래, 다른 보드들은 3900에 막 피부 o 켜고 오버가 땡기면 못 버티는데 이 X호치곤 피는그 온도도 별로 높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레모보도 뭐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 보드를 우선 추천드리고 다른 만약에 엑소치곤좀더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어로스 엘리트 아니면 프라임 프로 정도 추천드릴게요. 하여튼 보드는 2번이 사실 우선순위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1번, 2번 중에서 고르시거나 특수 용도로만 3번을 고르세요. 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삼성전자 8기가 두개 넣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 하시는 분들은 16기가 두개 가셔도 괜찮아요. 물론 순수 게이밍 하신 분도 16기가 두 개를 가도 되지만 다소 16기가 두 개가 8기가 두 개보다 메모리 오버가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머리 속에 넣어두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네요 순수 게임은 그냥 8기가두개가서램 오버 넉넉하게 땡기는 게더 좋아요 그래픽 카드는 2070 슈퍼 터보젯 V2를 넣었고요 V2를 지금 시점에서 넣은 건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왜? 가격이 출시 시점보다 확실히 싸졌다 4만 5만원 내렸다 그래서 이제는 원가 절감한 것보다 가격이 더 내렸기 때문에 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추천 목록에 넣었고요 갤럭시 2070 슈퍼를 계속 가격을 찌끔찌끔 올리던데 요거에 약간 괘심죄서적용해서 갤럭시를 2순위 내렸습니다. 실상 뭐 갤럭시가 2만원정도 싸긴 하지만 1번이 원가절감을 했다 하더라도 2번보다 품질이 좋은건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EMTEC AS 믿고 1번을 가거나 아니면 갤럭시 EX 화이트 가거나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같고요 참고로 지금 2 0 7 0 슈퍼, EX같은 경우는 블랙 버전은 품절입니다. 어, SSD는 970, EVO. EVO 플러스 왜 가지 말라 그랬죠? 앞에 거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쓰기 속도 차이 조금밖에 안 난다 그랬어요. 가성비 잡고 970, EVO 가시고요. 여기서는 이번에 웬디 블루를 안 넣었어요. 왜? 이제는 사타 방식 보지 마세요. 이거 거의 200만원 가까이 하는 견적인데 어? 그 어? 몇만 아끼겠다고 사타로 내려가지 마시고 분명히 m.2랑 사타랑은 성능 차이가 충분히 느껴질 거기 때문에 저는 m.2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이 나름 가성비를 잡는 건데 실제로는 뭐 2만원 차이 밖에 안 나니까 사실 그냥 2만원 더 주고 정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요. PM981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서 살짝 설명드릴게요. 970에 v 의 OEM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HP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ASUS 1 제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제품이에요. 구치고 에버랑 뭐가 달라요? 다 똑같고 하단에 구리 스티커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속도고 스펙 거의 똑같습니다. 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안텍 EAG 프로 750 골드를 넣었는데요. 어? 그전 시간에는 시소닉 넣다가 왜 시소닉 뺐어요? 아, 아쉽게도 시소닉 GM 제품이 품절입니다. 다시 들어온 시기가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텍을 넣었어요. 안텍은 판매물이 400개라 돼요. 아직 수량이 넉넉하다고요? 네, 이거 아시델피시선이 OEM이잖아요. 이거 우선은 사다가 GM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 시기에 GM으로 다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정도 사양 37X에 0 0거기에다2075 거기에다 슈퍼쯤 되면 옛날 피크치 전력 소모량은 PBO까지 켰다 쳤을때 거의 400에 가깝거든요. 전기세 절감 효과도 꽤 크기 때문에 골드급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나 예산이 쪼금 빡빡한데요? 하신 분들한테는, 마이크로닉스 크래시2 700 정도 가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서는, 음, 순행을 가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830, 아니면은, 타이탄 1200M, 혹은, 어, 대안 케이스 미파리, 셋 중에 가세요. 이셋 중에 가시는 게 좋은 게, 그래야, 상단에 간섭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거 튜닝 멤버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간섭이 어지간면 없겠지만 혹시나 찝찝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세요. 물론 트윗 메모리 안 쓰면 은 이건 뭐 L560 SE라든지 아니면 은저 850M이라든지 그런 제품에도 상단 라디를 장착은 할수 있습니다. H500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은 244에서 내려가면 거의 소화가 가능합니다. 어, 중, 상업, 상업 정도에서요. 근데 이거는 FHD 기준이고요. QHD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프레임이 아무래도 75에서 100 사이 정도로 할까요 중업을 하더라고요 207은 슈퍼니까 다만 CPU의 멀티 성능이 아까 3600 대비 또한 뭐한 20, 30% 가까이 증가한 3700X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할 때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방송하면서 게임할 때도 정말 괜찮은 세팅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딴 게임을 튼다든지 아니면 게임 하면서 방송을 한다든지 혹은 게임 몇개 켜놓고 모바일 게임 거기다가 나는 작업을 한다 이러신 분들은 요 용도로 가시면은 아요 사용하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일반 기준 합계 금액이 170이고요 음 여기서 210만원대 적어 놓은 거는 자 아니 이거 뭐170 190 다음에 바로 300으로 뛰잖아요 여러분이 200만원대 견적이 없다고 아쉬워 할까 봐 210만원 견적은 옆에 보이시는 에브가 2080 슈퍼, FTW3, 혹은 컬러풀 아이게임, 불칸 2080 슈퍼 요런2080 슈퍼로 바꿨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210만원 혹은 230만원 견적 사이에 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보드나 이런 걸 교체할 필요 없이 파워 교체할 필요 없이 2080 슈퍼까지 넘어가셔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물론 2080 Ti까지 쓰셔도 괜찮긴 하지만 한 가지는 언급할게요 2080슈퍼든2080 Ti든, 현재 시점에서 사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안 좋은 시점이다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나는 어지금해서는2070슈퍼로 갈까요? 아무튼, AMD 견적, 170만원대부터 210만원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인텔 견적, 순수 게이밍 견적, 190만원대, 230만원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견적은, 실상, 게이밍으로 봤을 때, 오, 요 앞에 AMD랑 별 차이 없어. 다만, 평균 프레임이 3프레에서, 많이 차이날 때그 7% 그럼 결국 한 5% 정도는 차이 난다는 거죠. 어느 게임이든 대부분. 5% 정도는 3700X보다 9700KF가 잘 나오기 때문에 순수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9700KF 물론 9700K를 써도 되는데 9700K가 2만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굳이 갈필요 없죠? 그리고 이순위는 9700F를 넣어놨는데, 얘가 0.2 클럭 낮고, 2만원 쌉니다. 2번도 굳이 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미 50만원에 근접하기 때문에 2만원 세이브 하는 게큰 의미는 없거든요. 어지 가면은, 그냥 9700KF를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 뭐, 9700K나 KF나 오버클럭 하려면 이제는 순행은 필수입니다. 공랭은 농약급이 아닌 이상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L240V2를 쓰거나, 아니면 뭐, 좀좀더 나은 성능에 조용한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은 NGXT, 크라켄 X63 요거에 나온 신제품 요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자 퇴결 하시고요. 가격 차이 좀 커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Z390 프라임 A 요 놈을 우선으로 추천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요. 국민오버 정도는 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9900K도 뭐고클럽 오버하지 않는 이상 커버가 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 그, 그럭저럭 쓸만한 보드예요. 근데다가 분량도 좀 낮은 편이고요 특히 이 지금 아수스 인텔보드에 뭐 코이 어, 그 인테겐 컴퍼니 아이보라 에스티컴 뭐 여러 회사들이 판매를, 유통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3대에서 만 팔았거든요 꽤나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어요 이거 원래 한 28만원, 29만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5만원 정도 살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에즈락, Z30, 9 팬텀, 게이밍, ITX 가는 것도 괜찮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5번은 이어, 프라임 A보다 잘 돼요. 잘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즈락이니까 여러분이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2번을 뒀습니다. 하여튼, 1, 2번 중에 선택하면 좋을 까요 9700K 오버 정도는. 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우선 잡았는데, 보통은 국민 오버로 끝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잡았어요. 왜? 각 잡고 오버하려면은, 그, 여러분이 비다이라고 부르는, CL14-3200 튜닝 메모리, 이런거 쓰는 게 좋거든요. 가격이 확 뛰어요. 한 12, 3만원 더 비쌉니다. 똑같은 용량에. 근데, 가끔, CL16에 3200 사신 분도 있는데,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삼성전자, c 다이 메모리 쓰세요. 예.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L14에 3200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CL14에, 뭐, 그, 클럭 3000짜리, 뭐, 아니면은, 그, 2626짜리, 이런 거 사지 말고요. CL14에 3200입니다. 여튼 요런거 쓰시면은 제가 써보니까 일단 프라임 A에서는 3,600이 거의 들어가요. 그리고 팬텀 ITX는 4,000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각 잡고 오버하실 분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어, 그래픽카드는 똑같아요. 아까 AMD 설명한거 똑같습니다. 2 0 7은 슈퍼 터보제 V2 V1만 맨날 추천하다가 V2를 이제 추천하기 시작했는데요. 원가 제가 뭐 2만원정도 했을건데 지금 이제 4만원 5만원정도 V1 제품보다 쌉니다. 어차피 V1 제품이 품질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그래도 갤럭시 EX 같은 뭐 중하위권 제품보다는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e m t s 믿고 요 V2 터보제 쓰시거나 아니면 은난 찝찝하다 아, V2 부터는 안살래 하신 분들은 여전히 갤럭시 EX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갤럭시 EX가 시그머니 가격이 찌꺼 찌꺼 올려서 좀 많이 올랐어요. <웃음> 근데 나 지금 블랙 버전은 품절입니다. 그리고 SSD는 똑같습니다. 970 EVO EVO 플러스 왜안 쓴다? 아까 말씀드렸죠? 쓰기 속도 조금 밖에 차이 안 난다. 패스 하시고 p n 9 8 1 어? 여기서는 사타 안 쓴다? 분명히 얘기 됐습니다. 200만원 따에서는 굳이 사타 쓰지 마시고 게임 로딩이 길 때는 분명히 M.2의 장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패를 옮길 때 분명히 게임 설치할 때 이럴 때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n 9 8 1 970 EVO의 OEM 제품 추천드립니다. 2만원정도 싼데 AS기간만 뭐 1년 혹은 3년짜리 이렇게 두가지가 유통되는데 다소 짧은, 짧고요 을짧 어차피 삼성 s s d 고장나는건 아직까지 본적이 없으니까 가성비로 이번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파워가트는 안텍 EAG 750 골드를 넣었는데요 시선이 추천하다가 왜글걸로 바꿨다? 시선이 GM 시리즈가 현재 품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GM 시리즈 다시 들어오면 은 그때 그걸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이 그래도 좀 빡빡하신 분들은 마이크로닉스크래스2 스탠다드급 700W 파워하시는 것도 충분히 문제없이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력 소모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건 생각해 주세요. 전기세 절감 효과가 역시 골드가 좋죠. 어, 브라보텍 가디언 1200M 타이탄 글래스를 요번에 견적에 처음 넣었습니다. 이거 1 1 4 0 m 있고 1 2 0 0 m 있어요. 둘다 쿨링은 괜찮아요. 1200M이 다만, 약간 소음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야, 써보니까. 둘다 조립하기도 편하고, 상단에 2열이든 3열이든, 잘 박혀요. 어? 튜 트윈 멤버 써도 간섭이 없어요. 메인보드? 좀티 나온 거 써도 간섭이 없습니다. 진짜, 뭐,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어, 가격, 대에 비해서 마감은 조금, 조금 뭐, 마감적으로 만족, 스럽진 않아요. 여러분, 왜그 얘기하면은, H500 RGB 쿨러마스터가 갖다 놓고 비교하면 마감 쪽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조립하기 편하고 확장성은 조금 더 좋고 상단 특히 순행이 360이든 280이든 잘 박힌다는 거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상단 순행다실분들 진짜 괜찮은 케이스니까 돈한번 투자해서 쓰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형 펜이 나름 75.8 CFM이라서 뭐 H500 시리즈에 다다르지못했지만 H500 시리즈는 90 CFM이거든요. 그게 근접할 정도 쿨링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제품 총평가는 최근 출시 고사할게임은1 4 4밑으로 커야 안 내려가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업, 뭐 중상업 정도로요. FHD에서요. QHD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업 정도 타임하시면 뭐 70프레임, 100프레임 정도 나올 거예요. 게이밍 용도로는 정말 쓰기 좋은 제품인 거죠. 램오버에서 어, 쓰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니까 어제에서는 램업을를 높게 해서 뭐 이거는 진짜 게이밍에 좋은 제품이라서 국내 온라인 게임할 때도 프레임 유지를 잘할 거고 해외 멀티코를 어잘 쓰는 게임할 때도 프레임 유지를 잘하는 편입니다. AMD 대비 한 5% 정도 더뽑았을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 게이밍 용도로 가신 분들은 이 견적 가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190 견적이잖아요. 맞죠? 230 견적 어딨어? 여기서 설명드립니다. 230 견적은 그래픽 카드만 변경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넣어놨어요. 에브가 지포스 2080 슈퍼 FTW3 쓰든지 아니면 뭐클럽프 불칸 쓰시든지 2080 슈퍼 요걸로 넘어가시면 대략 40만원 정도 견적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30만원 견적으로 변경이 돼요. 여러분 200만원대 견적은 왜 없나요 좀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2080 슈퍼를 현재 시점에서 사는게 좀손해가 생각하거든요 왜 분명히 2분기 말 아니면 3분기쯤 되면 3080이 나올거예요3080 나오면 2080 슈퍼는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할텐데 2070 슈퍼하고 2080 슈퍼 얼마 차이죠 40만원 가까이 차이나죠 근데 성능차가 얼마 차이에요 15%죠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2070 슈퍼가 좋기 때문에 어지간했으면 그걸로 참고 쓰시고 한 6개월 뒤에 신제품 나오면 3 0 0 시리즈 그때 갈아타는 게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간했으면 2070 슈퍼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갈아타 생각도 없고 당장에 200만원대 사시겠다 하신 분들만 요2080 슈퍼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300만원대 견적 한번 얘기를 할게요. 3 0 0만원때부터는 가성비는 이제 <웃음> 별로 생각 안하고 만든 견적이에요 똑같습니다 인텔 견적 이건 순수 게이밍 용도고 9700KF 씁니다 다른건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넣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뺐어요 쿨러는 똑같아요 뭐 크라켄 X63 쓰든지 L240 V2 쓰든지이 정도만 하면 은 4.8, 4.9 국민호븐잘 들어가거든요 보드도 보시면 은좀 바뀌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보드 버튼은 보드는 이건 진짜 각잡고 오버할 생각으로 만든 거라서 견적을 팬텀 아이틱 스거나 아니면 타이치 스라 그래요 혹은 뭐 막시무스 히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가성비는 타이치보다 다소 떨어지겠지만 안정성이나 오버 항목의 그 개수는 훨씬 많기 때문에 오버하게 뭐 히어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원부 구성은 타이치가 좀더좋다 생각하고 하여튼 그셋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거예요 에즈락이 나는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막시 히어로 쓰시고 그 외에 애즐하게 펭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팬텀 ITX거나 타이치 쓰시면 되겠네요 램도 여기서부터 그냥 튜닝램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거 패트리어트 튜닝램이 쌍갑에 고클럭 메모리가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CL17 그리고 3600클럭에 바이퍼 메모리 쓰시거나 아니면은 CL19에 4000클럭에 바이퍼 메모리 쓰시면 뭐 안정적으로 3600이나 4000 넣을 수 있을겁니다 뭐 기준으로 팬텀 itx 기준으로 타이치나 그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엑센피가 안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그 경우는 이제 수동 오버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이둘 중에 하나 넘어가거나어 나는 타이치나 히어로에서도 엑센피 먹는 걸 원하신다 하신 분 그분들은 g스킬 쪽으로 가세요 g스킬은 웬만하면 항목에 다 있습니다 큐브의 항목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080 ti 넣었습니다 2080 ti 현재 판매되는 중, 되는 제품 중에서 국내에서 제일 좋은 거는 FTW3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반론을 펼치신 분도 있어요. 아니, 너, 모름? 해외에서 1등 다한거 뭐야? 아, 저도 압니다, 호프인 거. 근데 호프가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나도 그 전에 호프 맨날 추천했다고 한 5, 6개월 전 견적 보라고 맨날 호프 추천했습니다. 근데 호프가 지금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빼면 결국은 이놈밖에 없다 생각해요. 쿨링 솔루션 좋고 성능 그럭저럭 잘 나오는 편이고 소음도 심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 선택할래? 나는 그 다음은 2080ti 불칸을 쓰거나 아니면 게이밍 엑스트림 트리오 트라이프로저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립니다 저소음 위주로 가실 분들은 트라이프로저로 가시고요 외형 위주로 가실 분들은 불칸으로 가시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80Ti를 현재 시점에서 사는건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뭐 당장 현재 나는 급하고 최고의 게임이 제품 원한다 그러면 이 정도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 970에 v 플러스를 안 넣었어요 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가성비 포기했다면서 왜에 v 플러스 안 넣었냐 아니 에 v 플러스 넣는다고 여러분 체감안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돈 5만원 더 투자하는 건좀 아쉬워서요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 안 되겠지만 에 v 플러스 추천은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구7 0에 v o 를 넣었어요 혹여나 조금 더 가성비 잡겠다 하신 분들 최고의 게이밍 제품을 원하지만 좀더 가성비를 잡고 싶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PM98에 가세요. 이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피 970에버의 뭐다? OEM 제품입니다 A 시간이 다소 짧다. 병년수입이라서 그게 다르고 하단에 구리, 방열 스 티커만 없을 뿐 똑같은 스펙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는 안텍 EAG 골드를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GM750이 품절이기 때문이다 시소닉 혹시나 가성비 신경 안쓰시고 그래도 난 시소닉 쓰시겠다 하신 분은 포커스 플러스 골드 750GS로 가시면 됩니다 풀 모듈러라서 성장 내기도 하 상당히 편한 편이고요 시소닉의 10년 AS 맥스 엘리트 맞죠? 맥스 엘리트의 10년의 AS를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 쿨러바스터 H500 케이스 일단 넣긴 했는데요 이놈이 쿨링이 정말 좋아요 전면 팬 뭐, 90 CFM인데다가, 마감도 괜찮은 편이고, 예. 선정리하기도 뭐,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요 놈은 일단 우선 추천을 했는데, 혹시나, 280 라디를 꽂아야 되는 분, 240 아니라, 그리고 튜닝 메모리, 내가 추천했는 바이퍼 메모리 말고, G 스킬 걸로 쓰겠다 하신 분들, 간섭 있습니다. 280 상단에 달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이 1200M 타이탄, 혹은 1140M 타이탄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상단에 280도 잘 꽂고, 360도 잘꽂고 튜닝 메모리 높이 높은 거 꽂아도 간섭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해준 견적 그대로 가실 분들은 H500 가시고요. 이거 견적 그대로 안 가고 튜닝 메모리 더 좋은 거 쓰겠다. 혹은 쿨러 280라디 쓰겠다 하신 분들은 1200M 타이탄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310만 원, 330만 원대 인텔 견적 한번 보여 드렸어요. 트라이프로즈 쓰면은 310만 원이고 그리고 f t w 쓰 쓰면은 330만원대 인텔 견적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QHD 뭐 상업종대 100에서 120프레임 쭉쭉 뽑아줍니다. 웬만한 게임 전부 다. 그러다가 4K 게임도 즐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중업종도로 한 60프레임, 70프레임 정도 나와요. 몇몇 미친 게임들 빼고, 산타라 같은 거. 그런 거 빼고. 여튼, 여러분이 진짜 고해상도 모니터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FHD를 하더라도 게임 프레임 방어가 아주 중요하신 분들. 고사인 게임 위주로 하신 분들은 이걸로 가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 위에 380만원대, 220만원대 AMD는 사실 330만원, 310만원대 인텔이랑 똑같습니다 게이밍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줘요 거의 비슷한 성능, 약간 떨어진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놈은 작업에서는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하신 분들은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이 220만원대는 뭐예요? 순수작업밖에 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일단 CPU는 3900X를 우선으로 추천드릴게요 왜? 3900X도 있는데 3 9 0 0 x 추천드리냐? 가성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3900X같은 경우는 에 그래도 하이엔드 제품군 중에서는 가성비 어느 정도 잡은 CPU예요. 70만원 차 안합니다. 근데 3900X는 그래도 100만원 가까이 하는거죠. 얘네 둘이 차이는 뭐다? 예 12코어 24스레드, 16코어 32스레드 그러니까 4코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성능은 한 25%가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가성비 좀 작겠다면 위에 걸 추천 드릴게요 왜? 비용적으로는 35%, 40%가 까이 비싸거든요 쿨러 같은 경우는 얘네들부터는 이제 최소가 X63 아니면 CS280 혹은 뭐 크라, 크라켄 X73 정도 추천드립니다 어, 내가 추천하는 이 메시파 S2 를 쓰면은 특정 보드에서는 상단 장착에는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장착 꼭 하실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1 2 0 0 m 을 쓰시면 되고요. 상단 장착을 안 하고 난 전면에 꽂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뭐 그냥 메시파 S2 써도 괜찮습니다. 메시파 S2가 마감이 좋고 소음도 꽤나 잘 잡아주는 케이스거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엑소치고 어러스 프로를 기본으로 잡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3900X든 3900X든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온도도 충분히 착하게 나오고, 뭐 전력 공급도 충분해서, p b 어도 나름 평균 이상으로 터지는 편입니다. 나는 기가바이트 에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프라임 X570 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프로 프라임 P 말고. 이 놈이 지금 가격적으로 꽤나 괜찮아졌어요. 첫 출시할 때는 3 8만 정도 였는데 지금은 5, 6만 원 정도가 싸져서 30만원 초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슷해요. 둘다 비슷한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뭐 트리플 아웃풋이냐 더블러냐 차이가 있긴 한데 아수스가 꽤나 세팅 능력이 좋은지 전압 튀는 거나 이런 건별 차이 없더라고요. 피비에 터지는 거나 이런 것도 별 차이 없고 온도도 심지어 큰 차이가 없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얘는 작업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견적이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를 우선으로 잡습니다. 삼성전자 국민오버는 뭐 3,400 정도는 잘 들어갈까요? 혹여나 나는 무조건 3,600을 넣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G스킬 트라이던트 네오 C 28800 CL16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XMP 적용하면은 두 보드다 XMP 적용이 원활하게 되고 3,600 클럭이 찍힙니다. 그게 그래픽 게그 카드는 2080TA, 뭐 FTW 울트라나 아니면 트리오 트라이 프로즈를 골라놨는데요. 순수 작업용으로 쓰신 분들은 이런 높은 그, 높은 CPU가 아니고, 높은 그래픽카드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그, 인코딩 렌더링을 CPU 위주로 밖에 안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죠? 조텍, 게이밍, 지퍼스 GTX, 1669 슈퍼, a m p 야 아니면, 컬러풀 아이게임, 1669 슈퍼, 울트라로 가면 괜찮습니다. 1669 슈퍼 안 가고, 그냥, 1660까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비디오 램 6기가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 밑에 1650 슈퍼로 내리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거기서부터는 비디오램 4기가거든요. 하여튼 작업하시는 분들 저 정도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0만원 견적 정도가 나옵니다. 220만원. 그리고 게임이랑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GPU 렌더링도 하신다는 분. 그런 분들은 이 2080K 추천 제품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SSD는 970 e v 입니다970 e v 플러스가 970 e v 랑 2만원 짝으로만 떨어졌어도 내가 e v 플러스 라 그러겠는데 진짜 쓸데없이 e v 플러스를 갈 필요 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970 e v 쓰시면 돼요 쓰기 속도 미묘하게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절대 체감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PN981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 가격대쯤에서 뭐 가성비를 보신 분은 거의 없겠죠 얘가 한 2만원 쌉니다 970 e v 의 OEM 버전 어, 시소닉 포커스 골드 GM850을 넣었는데 GM750은 품절이지만 또 850은 품절이 아니더라고요. 혹시나 또 나중에 GPU를 추가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한 100W 정도 더 높은 그리고 지금 품절이 되지 않은 시선닉 GM850을 우선으로 넣어놨습니다. 물론 뭐 나는 GPU를 나중에 추가할 생각도 없고 CPU든 그그래픽카드는딱 여기서 멈출 거다 하시는 분은 그냥 750GX 풀 모듈러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얘또 AS 10년인이고 풀 모듈러 선정리도 편하고 어, 피크치 용량이 50W 정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제로펜도 지원하기도 하고, 하고요 뭐 장점이 조금씩 더 있긴 해요 그래서 양자택이라는 거시향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 S2 케이스라는 게 제가 조립을 해보면 은 정말 이거만큼 마감이 좋은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출시된 제품 중에서 일부 제품이 화이트 제품만 전면 패널이 좀 색상이 누렇게 변색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화이트 제품은 당분간 사시는 거를 만류하고 싶고요. 그 재고가 언제도 떨어지면 나 다시 정상적인 제품이 들어올 테니까 블랙 제품으로 이거 고르시면 진짜 마감이 좋고 큰 단점이 없는 케이스기 때문에 아 상당 공간만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상당 공간 안 나오면 전면에 살면 되죠. 하여튼 이 케이스 강추드립니다. 1번 기준 합계 금액은 3 8 0만 정도고요. 오로지 자업밖에안 돼서 11690% 낮출 경우에는 2 2 0만 견적 정도 됩니다. 여기서 CPU를 2번인 3950을 바꿀 경우에는 각각 약4 0만 정도 추가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20만원 그리고 260만원 정도 견적이 되겠죠. 현존하는 일반 데스크탑 PC 중에서는 가장 멀티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니까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같이 영상 편집하시거나 아니면 제 친구처럼 음악 쪽 일을 하시거나 그런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그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추천한 제품은 아니고 여러분이 예산이 무제한이다. 그러면 뭐 나는 이쁘고 고급지고 게이밍 용도로 최고로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하진 않습니다. 400만원대 인텔 최상급 게이밍 PC입니다. CPU는 내가 차마 양심상 9900KF 정품 쓰라고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저번 달 비교해서 15만원 올랐어요. 그래서 9900KF 벌크 넣었습니다. 62만원 차이 꽤나 많이 나죠 얘는 이제 지금 벌크 살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봐요 물론 이 4,500만원짜리 사면서 나는 그런거 신경 안쓴다 하시는 분들 더 많겠지만 혹여에서 양자태기를 하시라고 적어뒀습니다 쿨러같은 경우는 X73 가세요 X63으로 가도 뭐 선차는 별로 없긴 한데 일단 최소가 X63 뭐 아니면 X73정도 가는거 추천드리고요 외형적으로 좀 좋은거 쓰고싶다면 하은 Z73을 노리시는 분이 있겠지만 Z73은 현재 품절입니다. 어, 보드! 갓나이크가 한동안 품절이고 다시 안 들어올 것 같았는데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갓나이크가 들어와 있어요. 아시대피 킬러램 빼고는 욕할 게 없는 보드예요. 아, 물론 가격도 욕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램 오버도 잘 되고 CPU 오버도 잘 되고 외형적으로도 이쁜 제품입니다. 가격이 너무 음... <웃음> 좀 그렇긴 하지만 여튼 이거를 일순위로 적어놨어요. 왜? 이 정도 견적이면 어차피 가성비 별로 안 따지시거든요. 혹시, 혹시나, 혹시나, 혹시나, 뭐, 가성비에 따른 제품 사고 싶다. 아니, 나는 아수스 빠다. 그신 분들은, 뭐, 어로스, 아, 어로스가 아니지. 아수스 로그, 막시무스 히어로까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여기부터는 그냥 비다이. 각 잡고 레모버한다 생각하고, G스킬, CL14, 트레던트 Z, RGB 제품을 우선은 넣어놨고요. 용량을 좀큰걸 원하시면 똑같이 CL14의 트레던트 제트인데 16기가 두개 버전도 있으니까 이쪽을 보셔도 괜찮겠네요. 그래픽 카드는 가성비 포기했다 그랬죠. 2080Ti 공략 중에서 제일 좋다 생각하는 FTW3를 넣었어요. 혹은 뭐 트라이 프로저 써도 괜찮고 불칸 써도 괜찮겠죠. 근데 킹핀은 어떤나요 물어보시는데 킹핀이 온도가 진짜 착한 건 맞거든요. 얘가 플로드에서도 45도 정도 밖에 안돼요 실내 온도 19도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는 온도는 진짜 잘 잡고 좋은 제품인 건 맞는데 250만원, 260만원의 값어치를 하느냐에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가성비를 포기한 견적이지만 제가 킹피를추천하기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FTW3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4만원, 5만원 안 아낄게요. 970, 에버플러스 가세요. 1테라 버전으로 넉넉하게 가서 게임 팍팍 깔고 쓰세요. 가격은 33만원으로 다소 비쌉니다. <웃음> 사실 이제는 구치공원 에보 플러스 말고 그냥 에보 버전 1테라도 다시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뭐 이번 가도 상관없겠죠. 24만원. 얘네들 뭐 얼마 차요 지금. 9만원 차이 날 정도 차이는 없습니다. 파워 같은 에는 시소니 포커스 골드 850GS 풀 모델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요 놈은 별도로 여기 전용 그 슬리빙 케이블을 팝니다. 그거 사용해서 이쁘게 꾸며셔도 괜찮을 겁니다. 혹은 약간이라도 물론 여기서 가성비 생각할까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약간이라도 세이브를 하겠다면 GM850 모듈러 가셔도 괜찮고요. 케이스는 H5M 강화유리 케이스를 골랐는데요. 요 놈이 상단에 3열 달고도 지금 해당 보드에서는 간섭이 없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를 X570 보드 쓸 때는 상단에 3열 달때 후면팬이 간섭 생긴 이유가 종종 있으니까 아까 내가 케이스 막 써도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냉쿨러 쓴다 그럴 때는 막 쓰면 안 된다는 거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고 이거 견적 그대로 가신 분들은 이 H500 쓰셔도 괜찮습니다 H500M, RGB, 5V 연동돼서 이쁘게 나오기도 하고 쿨링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마감도 좋은 케이스예요 뭐 아니면 메시파 S2가 더 괜찮고요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HEDT라고 하는 그 제품 넘어가지 않는 이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이에요. 인텔에서는 다소 반려로 있으나 게이밍에서는 그 HEDT랑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게이밍 시스템이고요.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뚜따를 하는 걸 우선 추천드릴게요. 물론 뭐 9900K 뚜따 하나하나 0.1클럽 더 들어갈까 말까 차이라서 안 하고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 해도 3년 수행이면은뭐 5.0, 4.9, 둘 중에 하나는 찍힐 거예요. 총 합계 금액은 470만원 가까이 합니다. 거기에 오버클럭 비용, 뭐 뚜따비용, 윈도우 비용 생각하면 거의 5 0 0 가까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상급 게이밍 PC가 되겠죠. 무제한급에 가깝습니다. 강추제품은 아니지만 가끔 사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130만원부터 거의 500만원 견적까지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고가로 갈수록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있죠. 하지만 이 견적대로 갔을 때 특별하게 결점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조합에서 팔아본 제품들이니까요. 무려 그 앞에 30부터 120 견적 했는 것보다 2배 가까이 영상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더 좋은 견적으로 우한사태 마무리되면 좀더 좋은 가성비로 여러분한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참고로 자막 안 넣은 건 영상 너무 길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웃음> 여튼 진짜 빠이빠이